자리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이 붙이면 손, 손. 손 조심하셔 하시고요. 계속 좀 뿌려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루를 내냐? 그냥 이렇게 해 줍니다. 네. 어차피 똑같은 홍사로이기 때문에 강도가 똑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거의 안 나죠. 완전 네. 안 나죠. 예. 네. 주로 아카이될것 같습니다. 예, 아카. 네. 네. 애니몰로 TV 야, 안녕하세요, 애니멀루 t v 의 태도. 자, 저희가 드디어 해수호항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죠. 1200에 600, 600 하단 선품이다 네. 락을 제작해볼 거죠.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아, 그래요? 자, 여기 보러 갑시다. 네. 이전하면서 저희가 엎었거든요 그래서 소라게나 이런 것들은 뭐 디케이 안은 해수하시는 분이 되고 여기는 LPS가 들어갈 거고요 오늘 여기 LPS용 사, 락을 쌓을 거죠 이 아, 락에는 나중에 버튼 폴리미나 버튼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아, 두자에 넣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에 들어갈 락을 세팅해볼 텐데 어떤 락으로 세팅하나요? 리얼위라 아, 리얼 위프 라락만들기 락 장인 디케이 를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뿅 네 준비를 끝마친 디케입니다. 어 이제는 그 락을 좀 붙일 때 많이들 하실 거예요. 엑시아 911이 락용 접착제고요. 리얼 리프락 붙일 때 이거 홍산화로가 있어요. 접착제랑 산호사쓴 사이사이를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 홍산호를 보통 깨서 쓰는데 홍산호는 자연에서 그파이포르간 같은 애들 드라이된 겁니다. 네, 이거 한네 덩이 샀고요. 슈가 사이즈. 산호사 요걸로 접착을 또 같이 해주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리얼 리프락은 보통 요렇게 싸져있거든요 저희가 저희도 배송 보낼 때는 요걸 다 제거를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LPS 산호용이라 그랬잖아요 뭐 아칸이나 뭐, 브레인이나 스쿨이나 이런 애들은 약간 돌모덤 스타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사이즈 산호사를 솔솔솔 뿌릴 거예요. 자리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개 만약에 붙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네, 산호사예요, 저는. 산호사.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손 조심하시고요 셔하 계속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 채워져요 항상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큰 락도 똑같아요 붙었죠? 네. 본드가 굉장히 강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붙습니다 바로 경화가 되는데 요것들은 진짜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환기되는 환경에서 사용해 주세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본드 지금 완성 보여주세요 어때요? 이게 망된 거예요? 네좀이상한데 이상한데? 아니 네. 락 만들기 장인이라고 소개했는데 왜 장인이라고 했어요? 장모라고 하지 아짠아아 아. 아, 뒷모습이었구나 네 당연하죠 네. 여기 LPS라 그랬잖아요 네. 락 느낌 이렇게 해서 어두워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작은 아, 엘들스니까 네. 네, 주로 아칸이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아칸이 네. 그리고 네.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예. 홍사노가 있지만 예. 붙인 부분들은 예. 거의 다 사노가 다 채워질 거예요. 예. 어차피 가려지니까 조금 예. 약간 안 가려질 부분들만 예. 저희가 홍사노를 뿌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홍사노를 구매하시고 이렇게 올 거예요. 홍사노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루를 내냐, 뭐 망치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드님 나와주시죠? 예. 해보시죠. 예. 네.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네. 어차피 똑같은 홍산로기 때문에 강도가 똑같아요. 그렇죠? 두 개를 비벼서 예, 예, 예.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정말 잘 갈려요. 이렇게. 응. 네,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홍산호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대로 리얼리 플락 겠죠 예,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어, 예. 짠! 어. 여기, 이 부분이죠? 예, 예. 네. 됐습니다. 오! 아까 홍선호를 이런 보이는 부분에 다 발랐습니다. 확실히 실제로 보면 더 티가 안 나요 네, 영상으로 조금 티가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나죠? 완전 네, 안 나죠? 네. 어차피 그리고 이 부분도 산으로 올리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올리고 나서 좀 빈틈이 있어도 이 정도면 티가 안날것 같습니다 하얗게. 네. 자 뒷면으로 완전 비교해 보실까요? 아까 이랬었죠? <웃음> 하얗게 이, 이 부분을 아까 홍산로 이런 가루들을 통해서 음. 가루를 내서 계속 이어서 어안에 넣고 네. 뭐물 채우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뿅. 자, 이제 어, 아라고나이트 바닥재를 일단은 넣어준 상태고요 고순도의 어, 바닥재죠? 좀 약간 네. 어, 분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저희 해수 처음 물잡이 하니까 네. 이제 물잡이 세트를 한번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드 한번 넣어줄게요 일찍 가드 네. 네, 120리터 기준 태 뚜껑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한번 넣어주고요 포보스타트 네. 900 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오세요 별로예요? <웃음> 4유공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새 뚜껑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4유0 이게 정석색인나요네새 뚜껑 자, 이 수조에는 LPS 산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한번 세팅 물잡이 보여드릴 때 암모니아 염화암모늄을 넣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산호니까 어차피 염화암모늄까지 넣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쵸, 그 테스트가 그쵸. 아니라 그모니 시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만 넣고 락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어주세요. 돌려줘. 네. 오! 그러니까 아직 뭐산호를 넣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요 이런데에 위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사이 굴 같은데 사이사이. 네, 굴 같은데 사이사이에. 자 이제 락까지 넣었으니까요. 저희가 어, 여기에 넣을 엘피스 산호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go. 자 이제 코통령에 어, 도착했는데요. 어, 여기서는 간단한 연산호 정도만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산호. 잘 지내셨죠? 아, 네. 네. 고만합니다 <웃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연산호 정도만 사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여기 고통령 방문기는 저희가 예전에 또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거 살짝 보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어, 코통용에서 저희 연산어들 많이 사왔는데요. 네. 거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만 이제 넣으실 거죠, 일단? 여기 좀 바꿀 거예요. 네. 우 네. 일단, 일단 한번 넣고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호 예. 검역은 코랄 아렉스라는데요. 이 락에 어떤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히치하이커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5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2리터에 4방울 정도 5분 가량 해요. 물 2리터에 4방울. 5분이 지났습니다 산호한 넣어볼게요 다 이제 배치를 해봤는데 한번 더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온거는 여기 다 전체적으로 사는데 요거는안 사온거죠? 네스타폴리이랑 어. 오른쪽인 두레들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이번에 데려온 애들이 버튼 폴리이고요좀 예. 콜로니가 커요. 음. 버튼 두종아세 종이에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음. 저 위쪽에 오. 네, 이거 버튼이고요. 음, 베이스가 오. 베이스가 그린 레저 데려왔고요. 오. 지금은 좀볼수 없을 수도 있는데 예. 나중에 기대가 돼요. 예. 어떻게 자랄까 싶기도 하고 예. 체랑 주랑 레저랑 좀 비슷한 오. 레저 데려왔는데 색감은 못 따고 냅니다. 요것들은 작은 사람들 이거 좀 채우고 저 친구는. 조만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딩 비행하게 나와서 그런데 예. 실제로 예쁩니다 예, 진짜 예뻐요 네. 조명은 그냥 웨이브 포트 이거 하나 있어요 아, 네. 저걸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네, 이렇게 뺄게요 여기는 일단 이게 여기 끝인가요? 두자 네. 대면 선포와 음. 이렇게 일단 은 이렇게 마무리를 예, 이 하고 정도로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네, 기존 수조인데 여기좀 채우, 채우고 예. 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대면 선포 예. 하단 선포 1100, 600, 600. 여기도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돌려야죠. 네. 계속 이제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락 세팅을 이 리얼, 리얼리 플러그로좀락 세팅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따로 컨텐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들이 신났어요! 네. 기존두 자에 있다가 두 자에 있다가 500m 왔더니 지금 거의 한 대여섯 배자 네. 음. 지금까지 어, 정말 오랜만에 어, 해수호 세팅편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해수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거는 다 구매, 아,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구매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 로티브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구독 과 좋아요! 애니멀로 TV